잉여맨 버블럭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멍을 통과하는 게임에 저희가 들어왔는데 2대2로 2대 대2 진행하는 거고요 자 첫판은 연습 게임입니다 레드팀인 잉여맨이 먼저 나선다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잉여맨이 저거... 잘생겼어 아, 이거 <웃음> 쉽다 아, 다이빙이잖아 루키 아 이걸 진짜 누워버리네 난 다른 방식으로 했다고어 뭐야 어, 아 여맨아 여맨아 너왜 혼자 갔어 아 이거 이따가 어? 너 늑대야 너랑 나랑 팀이야? 어아이 여맨이 못하는데 <웃음> 나 일단 계속 말했어 믿... 오자 레드팀 10점 너만 믿을지 비호야 어 이거 너무 어려운데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 아니야 비호야 진짜? 스마일 으아악 야오오오 블루팀 10점 획득 야, 최고의 키, 최고의 팀. 요르르 팀이다. 아, 요르르다. 힘내. 힘내지 마. 요르르는 아, 그 팀이잖아요. 야, 이거 그냥 점프만 하면 된다. 이건 물고나무서의 한남이 점프. 아니걸? 어, 이거 떨어진다. 하나, 둘, 둘 셋. 얍. 아, 오? 오. 오. 야, 멤버들이 고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너무, 너무,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이제 전부 다. 고인물이 되어버린 이 게임 누가 이길 것인가 어, 하지만 어, 이녀석은 인물이야. 아 아닌가? 벌써 얼굴부터 믿음이 안가 오 이걸 <웃음> 어떻게 야니그 이걸 <웃음> 어떻게 해니 코로 돌극하면 돼 돌진하면 돼 랩끼리야 지금이야 지금 야! 아 진짜! <웃음> 우 죽어라 진흙대 우우우 우우 <웃음> <웃음> 엄마한테 이랬다 <이르네. 웃음> 미안, 미안 미안 이르다 이르다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레드 팀 화이팅! 자 블루 팀 똑같은 똑같은 너, 거야. 아, 똑같은 거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디냐 아, 나두 번째로 와. 네 번째 거 거라니까. 아, 네 번째 거야. 가보 어디냐 진짜 근데? 네 번째요. 아, 뭐? 아, 네 번째 거. 아무도 몰라. <웃음> <웃음> 아이, 와 리아는 구구단을 그래. 잘할까요? 아, 아 너무 쉽다. 야 72. 이거 뭐야? 72, 72. 오 리아 완전 너 천재인데. 눈에 불가동. 나도 어, 와너 진짜 <웃음> 난다. 음. 어 팀전이다. 여기서 점수를 아 가져가자고. 오케이. 냠냠. 음. 우리 할수 있지. 한해 보자. 냠 둘의 팀워크는. 네. 그래. 야. 어. 우리, 야, 우리 불가능이 나왔는데? 늑대. 야, <웃음> 아, 절대 <웃음> 도넛치를 먹지 마. 살찐다. 어. 냠냠. 지금? <웃음> <웃음> 어? 주의들을 깼어? 막 깼어. 아니? 안 깼잖아. 둘다 실패래. 깨졌다. 아, 아 우리 팀은 있 미오야? 점 잘하자. 제발 어려운 거. 아, 아, 아. 일자로 서. 야, 근데 가운데로 가면 모루 맞음. 설정이 맞아. 아니야. 나는 모루 맞는 거 평소에 즐겨서. 헐. 음, 간단하죠. 아, 우리는 와. 우리는 도넛 지나고 우! 우유다이! 운동 <웃음> 능이야 <몬도 실력이야. 웃음> 우리가 어려운 <웃음> 잘 봐라. 잘 봐라. 우가1등인데 어. 두들 아, 아, 불가동. 눈에 아, 불가동. 이거 엄청 어렵다. 야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벌써 머리 아파. 역시 우리 팀 브레이킹 우리 하님야 리아가 브레이리아. 똑똑하구나. 수학을 되게 잘한다 리아야. <웃음> 역시 리아. <웃음> 야 미군다네. 역시 리아야. 음 여기 첫 번째 게임은 엘로 팀이 이겼고요. 하지만 야오. 연습 게임이었다는 사실. 이제 팀이 바뀌잖아요 팀이 바뀌죠 자 이제 두 번째 게임 들어가 볼까요? 안돼! 여배이랑 팀이야! 두 번째 게임은 본 게임입니다 지는팀에게는 게임 엄청난 벌칙이 있어요 아나나가 바나나가 흔드는 데 걸리는데요 어, 이거 아, 오른쪽이다 바나나를 먹지 어울리네. 않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아 진짜 <웃음> 아니, 잘해. 평균적으로 아, 나, 나. 애들이 잘해졌어. 그래, 난 그대로야. 너는 뭐야? 그래야 응. 응. 응. 너도 잘할 수 아, 있어. 파랑 팀. 아, 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 너무 좋아요? 아, 이거 네, 점프야, 아, 점프야, 점프. 점프. 아. 나이즈, 나 나이즈, 나이즈. 아야야야, 아, <웃음> 너그코안 줘? 그거 땜에 찔렸잖아 왜, 왜 자꾸 그물을 우리 귀찌르거야 미안해 아, 나한테 그런 줄 몰랐네 내가 이번에 합본이 통과할게 댕댕아 걱정하지마 어, 뭐야 여미 또 신고 걸렸어 아니야 이게 쉽다니 타이밍에 맞춰서 다이빙을 해야지 통과 가능한 거야 사랑해요 이번 안돼 우리 팀 골등이라고. 아 골등은 안 하겠구만. 야, 야, 야, 방법이 진짜 방법이 있네. 진짜 골등이라고 진짜. 어 여기서 둘다 둘. 떨어지면 돼. 아니 두 명이라서 왼쪽이 아보카도였어. 오른쪽이다 거? 오른쪽 거, 왼쪽 왼쪽이다. 가운데 왼쪽. 거 가운데 거 가운데 거. 어, 어, 나, 나, 나 왜? 있어. 나 있어. 그러면 동점 가능. 동점은 한 게임 더 가능. 나 있어 나 있어. 괜찮은 어차피 옐로우팀 인이어맨이 있어가지고 야, 야, 옐로우팀 동점만 하면 야한 게임 더 가는게 1등팀 잘발해 우리가 1등할거니까 어? 이거 문제 모르겠다. 이름이 댕댕이네 야 와우 당연히 점프 점프. 야! 오! 어? 오! 아 근데 얘네 팀은 상관이 없어 얘네 팀은 상관이 없어 블루팀은 1등이기 때문에 핸드폰. 제발 제발 얼른거 옐로우팀만 이제 둘다 성공하면 돼? 어려운거 제발. 어려운 제발 제발 아버지야. 제발 나이 아,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아이, 나이스, 나이스 이거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이나나이이이이이이이나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웃음> 아니죠, 아니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꼴등이 나올 때까지. 맞아 맞아! 정말 리등 할게요. 이거는 1등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꼴등을 좋아하는 아니. 거기 때문에. 꼴등을 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야 아, 진짜 야, 댕댕가 어? 어? 나도 좀 떨어져. 눕혀, 어, 뭐 아. 파이팅. 아, 파이팅. <웃음> 늑대야. 에 <에에>. 오! <웃음> <웃음> 어, 야, 나이스한 문제고요. 에이, 아, 우리 우리들만 미오야 대충해. 나이스! 아, 나이스? 우리 아, 왜 이렇게 어려운거나 와. <웃음> 마음이 아프다. 팀. 어, 야, 아하지 걱정하는 마음 아파 하지 마. 상대가 나잖아. 어, 제발. 제발. 어. 야! <웃음> 어려운 그래, 거그 주는데. 같아. 야 도넛 너무 좋아한다 오늘. 아 이거 막겠어요. 내팀 꼴등 확정. 너. 근데 아까 어, 내가 너. 내가 이 물에 빠지면서 오줌 쌌거든. 어? 너네들 다 빠진 거다. 어쨌지 내 오줌 맛이어 잠깐만 우리도 잘하면은 이거. 아니야 우리 꼴찌 절대 안 해. 아니 찌르네아 우리 안 빠지면 되지 뭐. 아, 오오아허허아미안한오 <웃음> 가까이 오지마너허로우팀허허같아 노상 방허함야허로우팀너 <웃음> 저기 오중탕허 한번 풍덩 해라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너 놀... <웃음> 자 야호! 오케이 꼴찌는 야. 레드 팀이고요 레드 팀은 굉장히 쉬운 문제만 나왔는데 이렇게 골드라네요오 오호 게 말이에요 거의 쉬운 거한 번도 안났어요 야구를 시나요 야구를 신야구르면 꼴등하지 말든가요? 를 신나 야구를 신나 야구이 신나 야구를 신나 야구를 신나 오늘의 벌칙 맵 들어왔습니다. 요즘 나블구스에서 유명 를 신나 야구 한번 시작해볼게요. 시작! 어? 어, 대체 뭐지? 어? 어? 어어어자어어어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웃음> <choo! 웃음> <웃음> <번> <웃음> <웃음> 자 이제 역할을 바꿔볼까요? 어, 어, 어, 너 일로와 너 머리끄댕이 잡았어 지금 어, 어, 일로와 일로와 어, 어, 어, 카메라 만지고 자, 카메라 잘 설치하고 카메라 설치하고 침뽀 침뽀 머리 치잡군요 찔뽀 침뽀 귀여워 아좀 <으아! 웃음> 어, 가봐 <웃음>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어 힘들어 힘들어 어 제발 그만해줘 카메라 설치하고 심뽀짬뽀하기를 안돼 나성 결정했어 자자 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오늘 구멍을 쏙 들어가는 게임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목소리> 구독 뿅 좋아요 안녕!